성별 언제 나오냐고 여쭤 봤더니 사진을 다시 보시면서. 웬일이야? 메리 크리스마. 저는 지금 오늘 월요일이고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요. 어제.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좀 피곤해서 일찌감치 누워서 잤거든요? 한 9시인가? 근데 12시쯤에 갑자기 뭐가 흐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껴서 봤더니 피가 흘렀더라고요 피가 한 손가락만큼 났는데 거의 침대 시트까지 다 묻을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고 이랬는데 변기가 검붉게 물들 정도로 뭔가 나와서 어, 너무 걱정이 됐는데 또그밤 사이에는 또 출혈이 없었어요. 좀 잔혈 같은 게 조금씩 조금씩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일어나자마자 준비해가지고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제발 별일 없길..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고요. 다행히도 아기는 엄청 건강하고 주스에 맞게 잘 크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출혈이 난게 이전에 열흘 전에도 출혈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 약간 피고임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 소견도 그때 예전에 있었던 피고임이 아기가 커지면서 이렇게 밑쪽으로 내려와서 출혈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 어쨌거나 1, 2주는 또 안정을 취하라고 하셔서 저는 또 열흘 만에 다시 안정을 취해야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주에 제주도 가려고 여행 예약 다 해놨거든요. 지금 취소 환불도 안 되는 상태인데 어, 제주도도 안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따가 친구들이랑 다시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초음파 보면서 성별 언제 나오냐고 여쭤봤더니 사진을 다시 보시면서 다리 사이가 아무것도 없다며 현재로서는 다리 사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를 닮았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 정밀 초음파를 봐야지 정확하게 알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딸이 유력합니다. 저는 사실 아들을 갖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딸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또 엄청 기분이 좋네요. 딸이 제가 아들 낳고 싶었던 이유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딸이 살아남기에는 너무 환경이 아직 우리나라 환경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고 싶었거든요. 예쁜 거는 사실 딸이 더 예뻐요. 제 조카도 딸인데 너무 예쁘거든요. 아무튼 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기분이 너무 좋고 아기도 지금 건강하게 너무 잘 크고 있다고 해서 마음도 놓이고 그러네요. 이제 저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 저만 많이 움직이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안정을 잘 취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둘째는 아들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욕심도 많아. 둘째는 나 생각이 없는데. 왠지 그냥 첫째가 아들이었어도 둘째는 딸이었으면 그게 생각이 들것 같아요. 어 맞아.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니까 어 맞아. 다른 하나가 생각이 나는 것같아 맞아. 인간의 욕심 끝이 없지. 남편이 반찬박스를 사왔어요. 회사에서 아. 여보는 진짜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었나 봐 아, 딸 원하는 아빠들은 만세 부르고 그런다. 그 정도? 어 딸을 바르진 않았어? 반반? 응. 왜냐면 아들의 정점도 분명히 있으니까 맞아. 나랑 같이 놀수 있고. 딸이랑은 안놀 거야? 그놀 건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같이 하면서 놀수 있잖아. 응. 딸랑도 축구하면 되지. 딸일수록 더 스포트를 많이 시켜야 돼. 강하게 키워야지. 건강하게. 아들들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친구들끼리 많이 하는데, 딸들은 안하잖아 한국 문화가. 많이 시켜야 돼. 건강해지면. 요즘은 근데 딸이 인기니까, 딸 같다 그러면은 다들 엄청 축하해줄게. 아들이라고는 약간 다 위로하는 분위기고, 딸이라고는 축하하는 분위기다. 요즘은 아들이라면막 도박해 주어 그니까 분위기가 또달라야겠 응, 운동 기분 좋더고 아들이라고 해야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훌륭한 점심 식사 어. 점심 고 Thank you. 뭘 뭘로 할지 아팠는 너무나 고민이구나 민술이 가장 1순위로 보여지는데 어떠니? 너의 의사를 듣고 싶구나 오늘의 단조란 아침상입니다 뭐가 많죠 그래도? 닭가슴살, 소세지, 요거트, 견과류, 방토 어, 다 먹을 수 있으려나? 오늘은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아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날 출근 안 하고 재택을 해서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번에 또 임신 중에 지금 한세 번째 하유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절대 안정 취하라는 병원의 이야기는 두 번째 듣게 된 거고요. 절대 안정 일주일 취하고 나서 열흘 만에 또 이렇게 출혈이 나서 절대 안정을 또 취하게 되었는데 이게 두 번째 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남편이랑 상의를 하고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끝에 회사를 좀 휴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기업이고 임신 기간 동안 휴직은 할수 있는데 무급휴직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수익이 없게 되는데 만약 제가 지금 시점부터 휴직을 하게 된다면 약 3개월 정도는 급여가 없을 예정이에요. 한 달은 제가 연차를 쓸수 있을 것 같고 총 4개월 정도를 쉴수 있을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휴식을 좀 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계속 직장 생활 하고 대학생 때도 계속 알바를 했어서 쉬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게 이번이 거의 처음인데 제가 과연 잘쉴수 있을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저의 몸이 편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저는 토마토 달걀 볶음 만들어보려고요. 토마토 손질 좀 하고 계란은 세 개를 써줄 거예요 코코넛 오일로 오늘의 점심밥 토달볶음에 나토를 넣을 겁니다. 저는 이거 거품을 많이 해야지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휘저어줍니다. 쫀쫀해질 때까지. 오. 애기 옷 선물 저한테 보내줬대요, 사본처녀가. <목소리> 웬일이야, 너무 귀여워. 고마워라. <목소리> 아는 언니가 선물을 보내줘가지고 열어보려고요. 이렇게 열면 <놀면>... 뭐가 많네요. 눈맞춤 아기 노래책. 이거는 토닥토닥 아기 잠 동시. 무 조명도 같이 들어있는 까꿍 놀이책 바다친구 물놀이책 흑백 초점책 6권이 들어있는 이건 뭘까? 소리맞춤 감각놀이 와!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웬일이야, 이런 애기용품을 지금 처음 가져봐서 아 너무 귀엽다, 어떡해 헐 아, 귀여워 수면돼 진짜 귀엽다 앙주야너 엄마가 오늘 춤을 많이 췄는데 무사하니? 그래도 새로운 잠옷으로 너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으니까 따뜻하게 차를 차거라 깡쥐 안녕 <웃음> 용기도 찾아냈군 뜯어봐 빨리 뜯어봐 어차피 못 맞춘다고 말린 장어 오 벨트? 골프벨트? 예 예. <웃음> 여보한테 진짜 필요한거지? 응. 이제 밥 짜르지도 않는 건데. <웃음> 그거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응. 응. 신축성 있는 거. 잘할게요. 고마워요. 바로 옆동인 형님네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러 가는 우리. <웃음> 이렇게 가까운데 진짜 자주 안 가, 그지? 몇 달만에 가는 건지. 안겠습니다 이거 뭐야? 네. 좋아 약속한 거야. <웃음> 두 달에 한번 나는. <웃음> TV, 야너 u p l 는크리스마스 h r i s t m a s trees, g i f t 하 wrapping, and cheer. j u 네.. 메리 크리스마우~~ <웃음>